두 개, 두 개만 해. 찹쌀 도너츠 두개두 두 개씩. 꽈배기 도너츠 하나 하나. 어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신기리. 우와. 뷰가 좋아요. 화장실 뷰. 실 옆에 이런 포토존도 있어요 오. 동생 소떡소떡 사러 가는 발룰림 <웃음> <웃음> 떡을 두개 먹는 느낌이고 소시지를 두개 먹는 느낌인데 떡이 두개라면 소스가 진짜 강한 깊은 떡을 먹는 느낌이고 소시지가 두개라면 은 막 완전 입이 막 이렇게 부풀어 막훈뎅훈 <목소리> 먹고 맛있는 것 같아. <목소리> 원조 할머니 손칼국수 먹었는데 조개 양도 진짜 많고 저는 바지락 칼국수 먹으면 약간 조미료맛 나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그 맛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조개 양도 너무 많고 딱 먹고 목이 얼큰하면서 속이 뻥뚫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또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서 동동주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 옆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 팔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얘는 팔다리에 털이 안 나고 닭살도 없어가지고 진짜 보들보들하고 탱탱해요. <웃음> 와, 여러분. 와, 와, 진짜. <웃음> 아니 나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줄 몰랐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1인 브랜딩 지원 사업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제가 첫 번째 그 활동을 하러 갑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공통 강연 3개가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책쓰기 관련 강좌 2개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개별 강의를 통해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는 강연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이신 친절한 세인씨 박세인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제가 이 박세인 대표님이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지 찾아봤는데 사람복닷컴 대표로 계시고 베스트셀러인 블로그 투잡입니다의 저자시래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좀 열심히 옷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강의 듣고 와서 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카메라 들고 갈 건데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솔직히 조금 부끄러워서 다른 분들 중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웃음> 카메라로 잘 찍을 수 있겠죠? <웃음>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 옷이 바뀌었죠 <웃음>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차분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갔어요 친절한 세인씨로 유명한 박세인 대표님을 만나고 왔어요 일단 오늘 강연에서 제가 좋았던 건 네이버 블로그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쪽 생태계를 알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 키워드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해시태그를 달때 어떤 걸 참조해서 해시태그를 하면 좋을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보다 일단은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싶고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뭔가 할 만한 목적 의식이 사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뭔가 상업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현재로서 원하는 방향은 아, 소하이는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다 정도로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싶은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런 블로그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나를 브랜딩화해서 이걸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서 이건 나중에 제가 굉장히 도움이 것같 될것 같아요. 또 좋았던거는 박세인 대표님의 진취력, 실행정신, 도전정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내일 저는 또그 센터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1대1 컨설팅을 봤는데 드로앤드류님이 퍼스널브랜딩 어, 컨설팅을 해주세요. 일단 내일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도 듣고 예전에 대회활동했던 우리 조은 팀원들을 만나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여서 카메라 들고 가서 꼬알라까지는 어, 아니지만 좀술 마시는 영상도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드디어 1대1 컨설팅을 받으러 갑니다. 아, 오늘 약간 혼날 각오하고 가고 있어요. 어제 강연 들으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목표가 막 뚜렷이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조금 떨리고 약간 걱정되기도 한데 일단 가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들어야겠어요 그 피해! 안 봐! 그래서 못 찍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좀 찍었지? <웃음> 어제 저는 열심히 놀고 궁금해하셨던 드로우 앤드류님의 컨설팅 후기를 찍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방향 잡아가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진짜 좋았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포지셔닝과 구독자의 니즈입니다 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일상 브이로그가 관심을 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일상 브이로그를 잘 보는 것같진 않아요. 그런데 일상 브이로그로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의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유학생 브이로그라던가 취준상 브이로그, 퇴사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본인이 유튜버로서 할수 있는 포지셔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저는 원래 취준 유튜버였다가 퇴사 유튜버였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억 공고가 잘 나지 않으니 이 기간 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제 성장 스토리를 기록해나간다는 거에 저 스스로는 정말 뿌듯하고 만족하거든 하지만 더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구독자분들의 니즈 파악입니다. 정말 니즈 파악은 어딜 가나 항상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는 건 꾸준히 해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구독자분들이 왜제 채널을 구독을 했고 또 시청자 분들은 어떤한 컨텐츠를 제 채널에 와서 보길 원하는지도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잡아주신 게 엔터형 플러스 멘토형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나가는 걸 방향으로 잡아주셨어요. 엔터형은 브이로그 같이 제가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고 멘토형은 잘할수 있는 가치를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두 분야가 잘 융합되어서 스스로도 즐겁고 나아가서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보통 업계에서 7-8년 에서 정도 계신 분들이 컨설팅 받으러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직장에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업계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퍼스널 브랜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대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유튜브의 정체성을 찾아보자고 신청한 프로그램인데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 기분이고 또 이를 통해서 제 사고도 확장될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12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